고추나무 입니다. 고추나무는 마주나기하고 굵은 줄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납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나고 작은 가지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마주나기 하면서 피는데 뺀질뺀질해요. 멀리서 봐도 기름기가 흐르면서 뺀질뺀질한 것이 맛있는 나물입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이잎 사이에서 끝에서 꽃하고 같이 피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억세지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죠. 맛있는 나물 고추나물입니다. 고추나무순입니다.